부평 부계어린이 도서관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평 캠프 마켓, 도시재생 현장 답사를 운영했습니다. 부평구는 22개 전 동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7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 부여어린이 도서관은 지난 10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평 캠프 마켓 반환에 따른 도시재생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답사는 50여 명의 부모와 자녀가 참석한 가운데 부평학 스토리텔러 박명식 강사가 프로그램 해설을 진행하며 부평 캠프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더불어 우리 마을의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해 도시재생과 지역인문학이 함께 상생하는 상상 속 우리 마을의 모습을 현실로 재생해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창섭 부평구립도서관 본부장은 이번 답사를 통해 부평구립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인문학과 도시재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의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계어린이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으로 3D펜으로 도시를 재생하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답사 후 후속 모임으로 부평구민이 꿈꾸는 캠프마켓 청사진을 3D펜을 활용해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올 9월까지 22개 전체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마을자치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총회란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자치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체험 등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행사를 지향하고 의제 홍보와 공유, 현장투표소 및 온라인 투표 운영 위주로 진행됩니다. 2019년 부평구의 주민자치회 첫 시범동으로 선정된 부평 5동과 청천 2동은 6월 주민총회 당시 1,8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1개의 마을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 7개 동은 7월, 2021년 주민자치회 전환 예정인 13개 동은 8월 또는 9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치계획은 각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올해와 내년도 주민자치사업으로 각각 추진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의 애정을 가지고 마을 사업을 발굴해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각동 주민자치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밝은 우리 마을의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부평삼동은 부평공원과 백운쌍굴 인근에서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그리고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모바일앱 홍보 일회용품 사용자재 유도를 촉구하는 클린업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평구 부평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지역 내 취약계층 백가구에 여름맞이 열무김치를 전달하며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친 노인들에게 응원과 따뜻한 마음을 보냈습니다. 부평구의 적극적인 통합돌봄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위기 상황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평일동은 올해 초부터 지역 내위기가정 10곳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했고 이로 인해 위기 상황 속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평구 사회적 경제 유튜브 채널 부평상회 SNS 이벤트가 열립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 공유를 위해 만든 채널인데요 유튜브를 구독하고 응원 댓글을 남기면 총 220분을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부평구 공식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중한 곳에서 1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중한 우리 동네 부평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난 부평에 산다 영상 컨테스트가 개최됩니다.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간단하게 촬영한 부평공원 나들이, 맛집 탐방 등 자유로운 주제로 30초 이상의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부평구민 혹은 부평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 습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숨이 턱 막히기도 하죠. 늦은 장마가 끝나면 날씨가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7월 20일부터 한반도 상공1를 뜨거운 공기가 뒤덮는 열돔 현상이 발생해서 정말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햇빛의 지표면이 달아오르면 열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열돔 현상은 더운 고기압이 뒤덮고 있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있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